자, 오늘 여수 미평동에 있는 국민학교입니다. 아, 되게 이제, 오랜만에 오네. 아, 아 수업 중. <웃음> 자, 오. 아래 보면, 오늘 먹을 수를 내일로 미루지 말자. 7, 8, 따라 이런 좀필요하 선생님 불러주세요. 네. 야, 여기 또 고기부터 해가지고 해산물까지 그리고 여기 또 육회가 맛있는데 지금 제가 엊그제 먹었고 그리고 오늘은 또 육회가 안 된대요. 네. 떨어져가지고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일단 해산물 해산물 종류로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반찬 보시면 오우 자 우리 국민학교 급식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소세지, 어묵, 깍두기 아 그리고 또전 미역국. 아 자, 선원 선님들 아, 여기는 제가 요술 할 때, 아, 예전에 좀몇번 와서 먹은 적이 있는 곳인데, 안주도 또 마시고 괜찮습니다. 아, 그리고 국민학교라는 친숙한 이름. 제가 사실 마지막 국민학교 6학년을 다니는 세대거든요. 제가. 아, 그래서 좀 이름 자체가 굉장히 또 저한테 정감 있는 곳입니다. 기본 안주에다가 한번 한잔딱 적셔보고, 그리고 또 메인 안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맛 아. 아, 소세지 응? <웃음> 응? 아유, 감사합니다 해물모두 <목소리> <목소리> 가리비, 치즈, 아, 석화, 어우 개불, 어유 이 요수 지금 이제 꼬로, 어, 골리기그 나오는 전인데, 어저 무침, 넥지야 전복, 울소랑, 해삼, 어, 자, 자, 받아, 아, 약간은 너무 사랑한다 개불부터. 어. <웃음> 아 달달하다. 야 꼴뚜기 무침 이거. 반찬으로도 좋지만 술안주, 한주, 소주안주로도 기가 막히거든요 와우 자자 와. 우와 여보가 나 이걸 먹을줄 알면 이거 진짜 맛있는데 아. 너무. 음... 에휴, 넥지. 맛있다. 이거 먹어봐. 맛 아까웠는데. 음, 맛있대. 꿀소라. 아유. 음. 하. 멍게. 자, 이건 바로바로 바로 딱. 손질하자마자 먹는 게또 매력이, 매력이죠. 이 생계산물은. 아우. 네. 하... 소주도둑. 멍게. 엄~ 해삼 자기는 입학할 때부터 초등학교였지. 아. 어, 기 토요일날 쉬었어? 초등학교 때 그래도 아주 토요일날 격주로. 좀, 격주로? 응, 그래 중학교 때부터는 응. 매주 었던것같아난 고등학교 때까지 다 토요일 학교 나갔어야 됐어 <웃음> 야, 토요일 쉬는게 진짜 상상도 못했는데 저때는 아 토요일 오전 수업까지 했었거든요, 저희는 무조건 자기는 전부 다 급식 응. 고등학교 때까지 응 저희는 국민학교 3학년 때까지 도시락 그리고 4학년 들어가서 급식이 그 급식이 됐었고 중학교 3년 내내 다시 또 도시락 응. <웃음> 고등학교 때는 이제 저 목포 좀나 도시로 나가면서 거기서부터는 이제 좀 급식 그리고, 와, 난 학교에서 매점이라는 데 있는 학교를 처음 이제 고등학교 때 가본 거였는데. 대박. <웃음> 음. 근데, 국민학교, 초등학교. 감성적으로 좀 약간 바뀌지 않은 것 중에 하나는 항상 그 학교 앞에는 문구점이 있었고, 문구점 앞에는 항상 아이들이 뽑기 하거나, 뭐. 뭐 사먹는 애들이 많았었다. <웃음> 야. 자. 와. 오, 전복 버터구이. 아니, 아니 전복 새우 버터구이. 야. 아. 잠깐 지금 어, 여기 이건 해산물도 좋지만 아니, 날 해산물도 좋지만. 야, 와이프 건데요. 야, 이건 야 하나 먹을게. 여보. 하나 하나만 먹을게. <웃음> <웃음> 내장이랑 같이 딱 해가지고 이한잔 음미하고 싶었어요. 먹어. 좀 짭짤하거든. 고소한 게, 야, 시야 막히다나 와, 이건 사랑이다. 우이프가 새우를 닦아줬어요. 새우 하나 먹으라고. 와, 아, 고 감사합니다. <웃음> 저, 저, 전에 예전에 몇번 먹으러 왔었는데 기억하시죠? 예, 네. 아. <웃음> 야, 옛날 아프리카 TV 감성으로. 맞아, 아프리카 TV 할때 왔었거든. BJ 잡사 해가지고. <웃음> 나 이거 찍어야겠다. 자 <웃음> 예전 제가 아프리카 TV 할때 왔었거든요. 그때는 BJ라는 오칭이 있었었는데, 와, BJ 잡사. 아. 저는 제가 이제 BJ, 어, 브로드캐싱 저키라는 어, 아프리카TV BJ였다가 지금은 이제, 어, 스트리퍼 거든요. 스트리머? 아, 스트리머. 스트리머? 예, 스트리머. 예. 어, 스트리머가 됐는데, 아, 그래도 그 BJ 때 감성을 또 잊지 않고, 아, 또 BJ 잡수라고 해가지고 또 이렇게 딱 해주셨네. 아유, 또. 감사합니다. 아나 새우에. 라이프가 또 까준 새우에다가 한 잔. 맛있지? 그 여기는 술 먹는 감성이 좋다니까 딱술잘 들어가는 감성이야 먹고싶다 음. 미쳤다 진짜 맛있다 음. 아, 음. 진짜 맛있어 왜 혼자 다니들 아... 꼬록 꼴뚜기 아 여수 진짜 맛있는 이게 많이 나오죠 음. 아, 확실히 목포 쪽이랑 약간 다른 감성이 어떤 해산물 이렇게 또 나오네 어? 여기는 그리고 여러분들, 저희 친 여동생 집이랑 되게 가까워요. 걸어서 한 50m. 네. 그래서 딱히 뭐, 차 운전이나 이런 거는 이제 걱정 없이 이렇게 좀 먹고 갈수 있습니다. 아. 아, 또 여수 굴. 여수 굴또 죽이죠. 음. 아 진짜 맛있습니다. 네. 정말 진짜 맛있습니다. 네. <웃음> 사서 <사, 사. 웃음> 아우. 아우 계란말이. 맛있다 음. 여러분 여긴 진짜 제가 저한테 뭐 서비스 좋다고 맛있다고 하는게 아니라 여기는 실제로 여수 현지 분들한테 굉장히 사랑을 받는 곳이에요 네이버 평점도 굉장히 높고 예. 아. 오늘 MVP는 꼬랑무침니 자자 어? 간만에 여수 왔더니 여기저기 다가 보고 싶다 신광식당 거기서 그 오딱 국물 딱 해가지고 한번 몸보신도 하고 싶고 여수짬뽕집 짬뽕의 전설이랑 그것 거기다가 저기 그7공주 장어탕 그리고 아 게장 게장도 먹고 가고 싶고 하... 자, 그리고 이제 아, 우리 와이프랑도 같이 혔던그 싱싱게장이라고 거기 진짜 게장 진짜 맛있거든요 아 거기 진짜 마, 맛있지 않아? 싱싱게장 어디에 대한 정인데그 저기 그 1층 있는데 좀, 좀 기다렸다가 먹은 데 있잖아 요빠나 심... 와가지고 여수에서 막 게장 먹은 데 없어 아니야 뭔그 아, 아니 아니, 아니 그, 그, 아, 목포. 목포. 아, 이게 핵 핵깔다. 목 목포. 회국 그냥 먹어도 없어. 오아 맛있다. 아, <웃음> 음. 또 새우 대가림도 먹어 줘야죠. 에 네. 에... 아, 이... 가서. 오, 아유 고사다. 아유 또 생전복. 나는 야저그 국민학교 때는 전복이 진짜 귀했어요 지금이야 양식도 많이 되고 하는데 전복이라는 음식이 있다는 것만 알고 거의 스무살 넘어서 아마 처음 먹어봤던 것 같아요 전복을 당시에는 광어회도 굉장히 또고급이었거든요저 어렸을 때는 지금은 이제 양식도 많이 되고 해가지고 그렇게 많이 비싸지 않은 가격에 즐길 수 있다 좋은 세상이 온것 같습니다 엥? <웃음> 자자 이야 아, 개불 아직 살았어요 <웃음> 역시 개불은 나무젓가락으로... 나무젓가락으로 먹어야 <웃음> 아, 꼴뚜기. 자, 자. 제주도 가면 제주도에서 살고 싶고 <웃음> 강릉 가면 강릉에서 살고 싶고 야또 여수도 오니까 또 다시 또 여수에서 살고 싶고 <웃음> 뭉티기 먹으러 대구 가면 또 대구에 살고 싶고 l c t 전에 갔던 거 부산 거기 가면은 또 부산에 살고 싶고 자 <웃음> 대한민국 진짜 살고 싶은 데가 너무 많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아죄 쏴서 나자 no. 여러분들 진짜 오랜만에 여수 와가지고 어, 찾아왔던 국민학교 진짜 너무 맛있게 기분 좋게 한잔 또 잘하고 예, 또 가는 것 같습니다 어. 혹시나 여기 여수 여행 계획이 있으시다면 은 어, 이런 것도 있다 참고하셔가지고 한번 들려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자서랑 자, 선생님들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바이바이